<웃음> 우리 꼴리에게 그만하면 안 될까? 채팅창에 냄새나는데, 다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연휴는 잘 보내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군요. 난 연휴 때 힘들었는데, 내 주말 돌려줘. 사실 제가 저번주 토요일 때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웃음> 계속 누워있었어요 편집도 못하고 <웃음> 주마다 토요일마다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토요일 때 그게 급격하게 올라간 날씨였거든요 옷 나름 껴 입고 청소하고 환기 다 했는데 그때 딱 걸려 버려가지고 몸살 기운 살짝 올라오고 목감기 목감기도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좀, 뭔가 좀 잠겼죠 아무튼 저번주 토요일 때 이제 슬슬 뭔가 기운이 올라오더니 밤부터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그때 약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편집하려고 한시간좀 하다가 계속 아프니까 내가 그래서 누워있다가 한 하루에 10, 10, 10시간 이상 잔것 같아요. 한 15시간 정도 아프니까 계속 누워있다가 그래서 좀 호전되고 어제 오후부터 좀 호전됐거든요. 나름.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내일 또 병원 한번 가봐야지 아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휴 때뭐안 했어?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날씨변 편하니까 제가 그걸 정원을 못하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 따뜻한 일들링을 해야겠어 이제 99조차 원래는 말레니아랑 모구가 남기 남았는데 지금 제 상태가 이번주는 안 좋기 때문에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엉망이라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아왜 이렇게 덥냐 열 때문에 그런가 이야기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유튜브로 흐, 커뮤니티 글 하나 올렸죠 병원 갔는데 코로나라고 양성 판정이 떠가지고 아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고 맞지 예, 코로나가 참 어디서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일 이전부터 그런가 잠복기간이나 그런 게 있을, 이, 있는 을있것 같으니까 오이야 그냥 뭐 평상시 계속 아팠던 게 계속 유지가 돼서 며칠 동안은 진통제 먹어야 될것 같아 계속 눕고 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무조건적으로 쉰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라, 아니라서 제 시간에 자야 돼 저는 허리가 아파 허리가 맨날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허리 아파 죽겠는데 씨. 제가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 은 머리카락을 안 자른 거 격리 해제하자마자 바로 미용실 가야겠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귀찮아서 안, 가, 안 갔는데 수라 머리냐고요? 아그 정도는 아닌데 거기서좀더 짧아야 돼요 망자들 얼굴 보면 치유된다고?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방송 보시느라 <웃음> <웃음>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내일 또 봅시다 어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조금씩 나아지다고 하니까 선생님 말로는 지금 상태가 이러면 은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저 그래도 어제보다는 어제보다는 제 목소리가 좀 힘이 좀 생기지 않았나요? 화요일 때는 진짜 힘들어, 힘들었거든요 <웃음> 음...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몸이요? 급 좋아지. <웃음> 저번 주말에 한번 약을 안 먹어 봤어요 해열제 약국 있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열이 나면은 해열진통제를 먹어라 2-3일 정도 먹다가 주말에 한번 걸렸거든요 죽었더라고요 <웃음> 진짜 아침만 딱 진통제를 안 먹었는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진통제 먹다가 이제 어제 밤부터인가 끊었죠 이제 진통제를 안 먹고 오늘 경과 보니까 열도 안 나고 살짝 좀 어지러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선생님한테도 여쭤보니까 그거는 그냥 밖에 잘 안나가서 그냥 어지러운 것 뿐이다. 그렇다고 오늘은 나가진 못했고요. 이게 오늘까지가 격리라서 내일은 나갈 수 있거든요. 예, 네, 후유증. 후유증만 조심하면 되니까 진짜 주말 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말 때는 잤죠. 많이. 열심히 잤죠. 열심히 자고 이제 월요일쯤에 좀 괜찮아지니까 오늘 방송 킨거예요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딱히 아프고 싶지도 안 왔고 편지 밀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게 진짜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 앞일이 잘 모르는 일이네요 코로나를 짊어진 펠넌 나가 있어 뭘 짊어져 넌 나가 있어 싸우자고 싸우자고 안되는데 폐차 돌아되는데 근데 지금 안올것 같으니까 아니야 안돼 예외는 없다 안돼 그래도 아. 기신같이 튕기네 왜 이럴까 결과적으로 저는 쉬질 않았네요 어찌보면 참 좋은것 같아 여섯 시저에 근데 앞으로도 그럴것 같아요 나이트워크 때문에 <웃음> 나이트워크 때문에 일찍 킬것 같아요 아 피로도 빼야된다고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이제 언제 들어왔어 장기차요 네 그렇죠 이게 세자리투지 <웃음> <웃음> 이 자식, 흡정을 하다니. 아, 당연히 불본이죠. 불본 월간검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역시 역시 스콜라다 사생아 다워 월간검조차 짭이 있음아짜은 <웃음> 정식 시리즈가 아니다 해준거 에이 너무 팬다야 적당히 하려 너무 팬다 맞을 짓을 하니까 그것도 일린이 있어 우리 골리에게 그만하면 안될까 채팅창에 냄새나는데 우석이요 그거는 마지막 양심이죠 우석이란 시스템 자체는 마지막 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냐고요 근데 골은 자체가 민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평생 갈것 같아요 시리즈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 재밌었냐고요? 어... 저는 불본? 근데 불본이랑 저는 엘덴 링도 재밌는데 엘덴 링은 너무 편해서 견갑들이 다 못생겼다고요? 아니야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은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견갑을 입죠 아 견갑이 간지가 난다고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스팀 비비 까봤는데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거뭐냐 <웃음>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바보 속에 또 트위터로 1주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말만 아무튼 경건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야그거뭐냐 어쨌든 아. 아, 2월, 2월은 엘든링이 나온 날짜지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은 엘든링이 연기를 한번 했었나요? 몇번 했었지? 한 번인가 두번 했었나? 한번 했었죠? 설마 DLC도 연기하는 거 아니야? 버 <웃음> 거야! DLC 딱 발표하고 나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 정답인가? 그러면 숨 참아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숨 참은 사람들 타크솔3 오프닝에서 다관 뚫고 일어났어 그만해 3 사람 너무 많단 말이야 Excuse 무섭다 여러분 진짜 내가 수십 번 말한 것 같은데 터마 저딴 걸로 경쟁하지마 제발 없던 유비도 막 도망가겠다 야 음. 이사람 그래도 가련네 양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소원은 해드립니다 야이씨 가리라고 뚜껑 어디갔어 저또 안가리네 hey! 그래 차라리 1급이는 귀엽기라도 하지 펠리르님 저 자대 배치 받았는데 박격포가 뭐예요? 어우 박격포 갔어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 많이 들고 갑자기 논산훈련소 수료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회계성 원리는 안 됩니다 이미 당신이 선택한 논산훈련소다 악으로 깡으로 버져라 엔딩까지 거인의 불, 바다라로 막타치기? 이건 좀 어려운 미션인데? 엔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닥수3 몇 회차까지 했냐고요? 한 350회차 정도 했나? 아 어, 정신 나갔네 진짜 아 그만 들어잠시자 그만 들어 누구야 해야 되는데. 미션 실패. 이건 감시자 때문이야. 아무튼 그럼, 음? 잠깐만, 나 미션 이상한 거 취소했는데? 다른 거 취소했는데? 아, 이제 잘못 들어, 잘못 시, 실패했네. 눈이 침침해서 대신 눌러줘야 돼. 실패도. 다음 보스 페리로 막타치기 다음 보스가 거인인데? 뭐야 이거? 제주권 페링하라고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말리캐스로 하자. 미션을 깜빡했어. 불속성만 기억하고 있었어. 여기 근데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짬타님인가? 파연미션이요? 아 실패했어요 실패하기도 했고 제가 잘못 취소를 했어요 미션을 아 미안합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서 아 이거 진짜야 내가 잘못본거에요 이거는 제가 잘못보고 미션을 음... 취소해버려서 말레케스 솔플로 붉은 에오니아 세번쓰기패리도 해야되는데 음... 음... 그만 <웃음> 그만 줘 그만 줘 아 먼저 빨리 거셨어야죠 <웃음> 이거 내가 암령때랑 똑같이 말하네 내가 방송하기 전에 미션을 걸란 말입니다 <웃음> 방송하기 전에 미션을 걸라고 여기서 한번 더! 여기, 여기 한번 더! <웃음> 여기서 한번 더! 추하게 간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이니? 아 잠깐만 그럼 저 막타 못 치잖아 미션 실패 아니야 저거는 애초에 제가 말리스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 실패한 건 실패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와라 오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아니 이걸 버티라고요? 이걸 버티라고? 왔다 기타 버텼다 나만 그래도 버졌어 좋아 <웃음> 성능 확실하구만. 별로 안 잔데 그렇게 많이 달진 않는데. Moments 아, later. 아안 되죠. 활로 할게 이제. 그렇지. 미션 성공 미션 감사합니다 아, 마법으로? 아니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닐 텐데 말레냐아 2패? 아니야 스킵 안할 겁니다 저렇게 걸리면은 스킵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스킵 안돼 부르기로 어떻게든 하라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는 너무나 큰 거절을 하기에는 물새난 격나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피하는 게아난도 대포로 잡냐고요? 미친 소리 안해안할 거야 대포 쳐다도 보기 싫다 야 허용하지 <웃음> <웃음> 않는다 내가 결국 죽이네. 약한 망전 필요 없다. 원래 이런 세계입니다. 그건 저도 포함된 거라서 셀버스 미션 끝까지 하기? 아 셀버스는 안 하죠. 아무리 많은 돈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저는 셀버스 안 합니다. 저는 셀버스 안 해요. 내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저건 좀 내가 저딴 놈이랑 친구가 아니라서 친구도 가려받으라는 말도 있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줄 알았어 항상 저 들고다니더라 귀지 깽깽이 같던데 <웃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완전 준비하고 왔네 <웃음> 근데 진짜 작긴 작다 <웃음> 여보 키가 정말 작네요 아담해서 참 좋아 편의점에 파는 초코바가 더 크겠다 야음 응. 알레니아 봐자와 <웃음> 완전 집중해서 했다 오랜만에 뒤로 물러서! 오! 그럼 그렇지. 아이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봐. 끝까지 때렸어야지, 이 사람아. 김씨 실망이야. 뒤로 내빼는 게 어딨어. 참나, 마, 말이 안 된다 진짜. <웃음> 저 사람도 어이없겠다 <웃음> 아, 빨리 나가야지 이제 <웃음> 저 사람 나 치겠다 <웃음> 아실아슬 했어 no, God! No, God, 아이 이런. 아... <suss> <suss>